안녕하세요 아트서랍입니다 오늘은 클릭 한 번으로 수많은 사진을 한 방에 같은 패턴으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액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어느날 사진을 한 100장쯤 촬영을 했는데 그 사진이 전체적으로 다 어둡게 나온 거예요 그럴 때 100장의 사진이라도 몇분 안에 모든 사진을 다 밝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 클릭해서 작업하고 따로 저장하고 하지 않더라도 액션의 기능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원하는 스타일의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액션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액션을 만들어서 담아둘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001번을 만들어 놨습니다. 001번을 클릭해 보면 비어있는 폴더인 게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만들고자 하는 꽃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꽃 사진이 많이 들어 있죠 여기에 들어 있는 사진들을 액션을 사용해서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서 001번으로 보내 보겠습니다 사진을 한장 먼저 열어놔야 됩니다 열어 놓으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요게 바로 액션이고요 클릭하시면 되는데 만일에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윈도우 창에 액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되고요 제가 작업해 놓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닫아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지통 옆에 있는 레이어 창 클릭하시면 이게 뉴 액션입니다 새로운 액션 네임을 액션 연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빨간 버튼이 뜨면서 녹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파일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변경하는 과정이 다 여기에 녹화가 되는 거고요 그게 나중에 다른 파일들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먼저 이미지 모드를 CMYK 컬러로 바꿔 보겠습니다 Ctrl L 눌러서 레벨 값을 조금 밝게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글씨를 하나 써 보겠습니다 흰색으로 할까요 제가 글씨를 한번 쓰다가 지웠더니 여기에 다 녹화가 됐고요 이런 과정들도 다 다음 액션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트 드로어 써봤고요. 이 상태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파일에서 save as를 누르셔야 되고요. 지금 꽃이라는 폴더에 있는 것을 001번 이쪽에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jpg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 파일은 닫겠습니다. 닫는데 아까 글씨를 썼으니까 PSD를 저장할 거냐고 묻고 있어요. 그래서 돈 세이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끄겠습니다. 레코딩 버튼을 닫기까지 하셔야지 나중에 수백 장 했을 때 닫기까지 다 진행이 됩니다. 꺼주겠습니다. 그러면 액션 연습에 커버 값 조절, 레벨 값 조절, 텍스트 레이어 어, 한번 쓰다가 지운 거 나중에 한번쓴 것까지 저장이 됐고요. 세이브 에즈해서 크로스까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액션을 열어볼까요? 파일에서 오토매틱, 배치, 한글 버전에는 일괄 처리라고 아마 되 있을 것입니다. 배치 눌러주시고, 폴더에 선택, 추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꽃이라는 폴더 안에 있는 것을 옮길 예정이므로 이 폴더를 선택했습니다. 선택하시고 OK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쪽 파일에 보면은 액션 연습에서 클로즈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손 하나 까딱 안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면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액션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작은 파일들은 열렸다 닫히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큰 화일들은 열리지 않고 바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촬영했던 수많은 꽃사진들이고요. 그 중에 일부를 가져와서 오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 몇분안 걸립니다. 지금 화살표가 뜬걸 보니 완료가 되었네요. 자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지금 꽃이라는 폴더에서 폴더가 있고요. 이 폴더에 있는 그림들을 작업을 해서 이쪽으로 001번으로 보낸 거고요. 001번을 열어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아트드로 안써 있고 이쪽은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다 아트 드로어써 있고 사진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사진들은 이렇게 안써 있죠? 지금 여기에 001번 폴더이고요. 꽃이라는 폴더입니다. 꽃이라는 폴더에서 001번으로 작업을 해서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파일에 아트 드로어써 있습니다. 이렇게 글씨를 쓴 것은 작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드리려고 쓴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까요? 그러면 001번에 있는 작업 파일들은 001번 맞지요? 다 삭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꽃이라는 파일 속에 있는 이 사진들을 001번으로 이미지 작업만 해서 다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여시고요. 먼저 꽃이라는 폴더에 있는 사진을 한장 가져오시고요. 휴지통 옆에 액션 꽃 작업 이렇게 써 볼까요? 리코드 빨간 버튼 켜졌죠? 이미지가 확실히 변했는지 보기 위해서 이미지 모드를 그레이 스케일로 바꿔 보겠습니다 오케이 해 주시고요 그럼 흑백 사진으로 바뀌었죠 저장해 보겠습니다 세이브 e 즈 아까 001번 이 저장할 폴더를 항상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001번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닫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코드를 끄겠습니다 그러면 꽃 작업이라는 요 채널이 하나 생겼고요 확인해 볼까요 지금 보시면 꽃이라는 폴더에 이렇게 다 컬러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진들을 다 흑백 사진으로 001번 폴더 좀 전에 하나 만들어 놓은 이 폴더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토매틱 배치 폴더 선택은 꽃이라는 폴더에 있는 사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ok 지금 뭔가 또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결론은 원본 파일은 그대로 있으면서 작업을 진행해서 다른 폴더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본 파일은 뭐 나중에 작업 진행된 게 마음에 들면 그때 가서 버리셔도 되는 거니까요. 자, 벌써 끝이 났네요. 한번 볼까요? 001번에 이렇게 수많은 사진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이쪽에 있던 컬러 사진들이 이렇게 흑백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액션 작업은 이렇게 지금 자동으로 저장이 되었어요 꽃 작업, 액션 연습 이렇게 해 놓은 것들이 다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서 나중에 이 액션을 불러서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꽃 작업을 흑백 사진으로 바꿔 놓을게요 제목을 흑백 사진 나중에 사진 100장을 흑백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겼다. 그럴 때 지금 사용한 이 흑백 사진, 이 액션을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액션을 여러 개 저장해놓고 작업을 진행하면 훨씬 빠른 작업을 하실 수 있겠죠?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강좌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